포지션 최고의 위치를 어디에서 세계에서 언젠가 미래 언젠가에 만들 거야라고 말을 했어요. 그래서 a f t e 그 이후로 they became the b s t s i e r s in the world. 어, 그들은 어, 가장 최고의 가수가 되었어요. 세계에서 그리고 이건 컴 찍고 그들의 노력으로 그렇게 됐어요. 그래서 w e r e 로 관계 부사가서 the world에서 w e r the media focus and can't even 이분 e 결 t 됩니다. 어 매체가 포커스 그들에게 집중을 하고 그리고 KT 이븐 인터브린 그들을 인터뷰조차도 할 수가 없게 된 내부. How come? Because can be successful. Uh, many professors has been saying that this o n t day c a n o t be successful a n m is b s t o a v o Many professors 많은 교수들이잖아요. Okay. b 과거 동생까지 말하고 있어요. 뭐하다고 응. The reason why it's <웃음> d i f t h e reason why they can achieve 성공이니까 변석시즈는 t h 이지다 t h a n 하고 t 스 a n k 뭐뭐 덕분에 social network society. 음, 많은 교수들은 말하고 있어요. The reason why they can, 그 이유, 어, 관계부사로 그들이 성공을 이룰 수 있던 이유는 is thanks to 덕분이다. SNS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. 어, uh, in a, in n e real sense, 그 음, 실제로는요, uh, they used a group of account accounts and all the members always reported the news t r o u g h e social networks society unlike other groups. Uh, 실제로는 그들은 사용했요 그리고, 그룹의 계정을 사용했어 때, 그리고 올더 멤버스 올더 멤버스 모든 멤버들은 요 지금 계속 사용하는 건 계속 사하니까 테브, 리, 어웨이스, 리프팅으 s 할게그 다음에 레 거를 통해서 리드 To Contrary to y o e r opinion, of others. Other people's opinions. I think t h s n t I think success opportunity is not a s e n s e n e r o m the sentence that.